점심 식사를 한후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커플이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늘 너보다도 돈더 썼거든? 오빠 네가 남자 아이가 돈좀 쓰면 어때? 그리고 아까 노래방비 내가 냈잖아 헐...야 말은 똑바로 하자 노래방은 만원, 새우버거 세트, 치즈버거 추가에 만 육백원 냈잖아 네는 항상 이런 식이다 응? 항상 이런 식이라고 아 정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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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스매싱을 맞고 난 남자가 당황하듯이 주변을 막훑어보더라고요 다들 남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며 해 모두를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아..아니..아..그..그..그냥 아, 그, 주면 될 거를 왜.. 와내 얼굴이 던지고 그러는데.. 우리 자기 그..화났어요? 화났어? 자기야..응? 우리 자기..응? 미안해요.. 응? 아, 괜한다내도 미안하다 자기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응? 어? 아 그러더니만 손을 잡고 사라졌어요. 응? 저를 비롯한 구경꾼들은 당연히 멍 때렸죠. 그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커플이 서 있던 자리에 침을 이렇게 탁! 붙더니만 뭐! 600원 가지고! 아로 뭐. 내삶 모처럼 재미난 구경거리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에 재수 똥이다,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아내만 남겨두고 해외출장을 갔다 돌아오면서 아파트 현관입구에 경비아저씨한테 물었다 어휴.. 선생님.. 어, 오랜만입니다 어.. 어디 뭐.. 멀리라도 갔다왔었나봐요 어.. 예, 예. 그.. 해외출장 갔다왔는데요 그.. 선생님.. 제가 그 출장간 사이에 혹시 저희집에 누구 찾아온 사람 없었나요? 아.. 그.. 특히 남자요 남자 남자 없었나요? 아.. 없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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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경기가 경기인지라 이곳도 아주 불경기입니다 얼마 전에 둘째까지 낳았는데 남편은 감봉을 당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혼자 낮술 마시다가 전주에 살고 있는 친정언니한테 전화해서 신세한탄을 했어요 언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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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지지배야 브라자프로 브라자르~ 제가 고3 때였네요. 지금이나 그때나 내신 중요한 것은 다 아시죠?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생물 선생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학문이 답이 문제를 내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상황 말이죠 머리를 쥐어짜고 짜서 맞춰보겠다는 욕심에 똥구멍이라고 썼습니다 그꽃밖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저 같은 친구들이 몇명 되더군요 야너 썼어? 지가 10번단 말이야 못 썼어 나도 생각 안 나서 못 썼어 생물 선생님께서는 학문 이외에는 다 틀린 답으로 채점한다라고 발표했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우는 척하면서 생물 선생님께 달려가서 쫄랐어요 선생님 똥구멍 맞게 해주세요! 학문은 한자어지만 똥구멍은 순수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제발 맞게 해주세요! 옆에서 국어사장님께서도 거들어주신 덕분에 똥구멍까지는 맞게 해주시겠다고 드디어 말씀하셨죠. 대선장군 마냥 위기양양하게 돌아온 저에게 친구들이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맞게 해줬어? 당연하지! 갑자기 친구 얼굴이 붉어지더니 내 손을 잡고 생물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웃음> 선생님! 똥구멍도 맞다면서요! 그런데... 저도 맞게 해주세요! 그 친구의 답안지를 봤더니 글쎄... 똥구녕이라고 쓰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집에선 똥구멍을 똥구녕이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이 경상토분이라서 똥구멍이라고 하질 않는데 이미는 정확히 통하잖아요 그건 사투리라서 안된다 곤란하지 이건 생물시험이지 국어시험은 아니잖아요 그건 안돼 결국은 항문과 똥구멍만 맞게 해줬답니다 친구들이 쓴 틀린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똥꾸녕, 똥꾸녕, 똥꾸멍, 똥꾸녕, 똥꾸녕 등. 그런데, 틀린 애 중에 한 명은 항의해보지도 못하고 쓰느 줌만 지었는데, 그 친구가 쓴 답은, 답은, 똥. 어서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아저씨, 저 쫓기고 있어요! 하, 하, 아무 데나 빨리만 가주세요! 네? 택시기사가 영문을 몰러 당황하자. 빨리 좀 가주세요! 뒤트씨가 저를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출발해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안절베트꽉 매세요. 저만 믿으세요. 출발합니다! 이젠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뒤쫓아오던 택시는 완전히 다돌린것 같아요 그런데 아가씨 무슨 일로 쫓기는 겁니까? 아네 돈이 없어서 택시비를 안 냈거든요 아, 뭐뭐라고요